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 예비역 해군소장 정인귀입니다 대수장은 지난 6월 20일 6.25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자리를 통하여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를 통하여 서한을 전 국민 앞에 낭독하오니 부디 경청하시고 저희 요망사항을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미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 드리는 서한 호국 보훈원에 달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 미합중국의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6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 850여 명 장성단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은 서한을 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현재 친북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소위 민족공조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공산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정부가 상호 공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 공산화 통일은 한반도 전역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한반도 공산화는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철저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동맹국, 미국의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공산화를 철저히 차단하는 대한반도 정책을 강력히 구사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1950년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된 한국전쟁은 한국과 미국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전쟁이었습니다. 본 한국전쟁에서 미군 36,940명이 희생되었고 9 2,134명이 불구가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종전과 평화를 논할 때에는 반드시 북한에게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과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논해서 결말을 맺은 후에 종전과 평화를 논해야만 합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안보 역량 감축은 미동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 혼자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안보 역량을 파괴하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급속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 안보 역량은 한미연합방위체제 안보 역량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훼손 혹은 불능화시키고 있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폐기 혹은 차단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전자권 조기 전환은 북한이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북한의 수건과제입니다 전자권 조기 전환은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훼손 혹은 불능화를 의미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불능화는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산화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의미함은 미국이 더잘알 것입니다. 전자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감정적으로 조속히 조치할 내용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전자권 전환의 여건들이 성숙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만 합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속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면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서 자랑해 왔습니다. 한국의 친북 좌파정부와 북한의 공산정권이 공조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한반도 공산화 획책을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이 공조하여 분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일동 드림.